샬롯과 함께 그 버튼을 누르지 마 게임을 해볼거예요 지도 가운데 있는 버튼을 누르면 알수 없는 일이 계속 일어나는 곳에서 살아남아야 해요 오비도 나오고 라바도 나오고 폭탄도 터지고 하니까 이 비디오를 끝까지 봐주세요 그리고 제발 그 버튼을 누르지 마라, 마라 어이? 어이? DON'T PRESS THE BUTTON 버튼 해산되지마 버튼을 누르면 큰일나요 어, 버튼이 바뀌었네 오오오 오. 오라라라라. 다 죽었어 죽었어. 나 죽었어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시작하자마자 왜 이러는 거야?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아빠 아빠 I have a flashlight. 어? 어 이거 빠방에 치면 안 되나봐. I got killed y car. 오. <illness> No! Yeah, 그, those are naughty cars! 아, right? 길을 건넜어야 됐구나 Yeah, stupid, stupid drivers, right? 샬론, stupid이라니! I mean, it, those drivers are idiots! 아니야, 그렇게 말하면 안 돼! No, 아 but we could say idiots if they're stupid. 아, 아니야, 하지 마. 아빠, but we could. Oh, no! <웃음> 어, 뭐야? 어, 내 머리가 일부 터졌어! 어뭐 너무 커졌는데? 퍽! 왜 죽은거야? Because I got my head popped 뭐라고? o a y ready? 3 2어 저거 Go go go <목소리> 오케이 빨라졌어 오케이 샤루 1등이야? <목소리> 아 예스 Why every one g 왜 이렇게 작아지는거야? 이게 무슨 소리야 작아진다니? 아빠, look at the flashlight, the flashlight. 아, 이 어떻게 어떻게야 살아남는 거야? 아빠, it's just a disaster. 아빠, look at this flashlight. It's so big. <웃음> it's just... 이거 봐, 이거봐! I... 됐다, 우리 살았다. 네. 어 뭐야, 뭐야? We 락... have to go in the middle. 얘 이, 이, 지금 떠 있어, 이거 봐. 야, yeah, we 이, have t 이 친구 봐봐. 마이 r o 트럭 붕붕 떠 있어. 어떻게 떠 있는 거지? We have t 어, 점점 높이 솟어 아빠, that's just a b uh, 그래? 응. Uh -huh. a 자 그럼, 뭐, welcome to the Simon set. Go to whatever color it says. 오케이. Okay. Yellow. Yellow. 우. 거기 있어. Green. 오. 사이몬 셋 그린! 호 나만 여깄어 <있어>, 왜! 블루! <웃음> 뭐 예린 <여리 났냐>? <웃음> <럭키 럭키. Green! 웃음> <웃음> 안녕? 블루! 럭키럭키 그린! 안녕 샤랏 살았다. 아저씨들. 오. 오. 아, remember the lava spinner? 아빠. The other time with the lava spinner I survived. 오. Oh. 오케이. Okay. Okay. <웃음> 아빠 이거 집중해서 넘어가고 있었는데. 어, 지금 살았어, 진짜. 대단한데? 이 친구가 하나 살았어. Yeah, one time I survived too. 알겠 u 알겠어 알겠어 e s s I g e s e s o I g e o I guess so. I guess so. I guess so. I g e s s I g e s s o I g e o t guess I s I g e s I e o a okay. Okay, k a y Okay. o k a e 오, 오, 오, 오, 오, 오, 오, 오, 안 보여, 오, 오, 아, 오. 아, 오 왔어, 왔어, 왔어, 왔어, 왔어, 왔어, 왔어, 왔어, 왔 오, 왔어, 왔어, 왔어, 왔어, 왔 d 왔어, 왔어, 왔어, 왔어, 왔어, 왔어, 왔어, 왔어, 왔어, 왔어, 봐 안바이안 안 했어. h o 그냥 여기 이길 탔어. 이건 뭐야? 오. I'm going to bomb. b m 오. Woo. You dead. 왜? 가래면. w <웃음> 너무 귀여워. <웃음> 오. 돈터트 t 봐. 오, 오케이. 오, 오케이. 오 오. 오케이. 오! 케이 오케이. Whoa, okay. Oh, okay. oh, okay. o k a 오 okay. Okay, okay. 아빠, 네, 아빠, okay, 네. a oh, yeah, oh, oh, 진짜 a y o 그래도 살겠는데? 아! 샬룰, 내가 눌러줄게. 고잉, 고잉, 고잉. 머리 눌러줄게. 고잉, 고잉, 고잉. 어, 샬룰, 달랑말랑해. <웃음> 달랑말랑해, 샬룰. 샬룰, 다리 닿는데? 나안 죽었는데. 아, 그래? 야, yeah, 응. my, yeah, my, my, yeah, my whole body has to do it. 뭐야, 에어플레인? 어디갔어? 후, 비행기 떨어지는 거야? <웃음> like <a cross> -landing. <웃음> 살았어? 오케이. 오비 앤덴유 해스 투킵 점핑 비 g a 오케이. 이 게임 오. 오. 오케이. 또한번 더. 어디 가야 돼 이거? 목표가 뭐야? 뭐 해야 돼? 뭐 성공한 거야? 그런 거 같지? 8 사이드로. 오 다리가 떨어지고 있어. 오자 살았어. 오. 우와 살았어. 아 어, 이거 샬롯만 쫓아다니야 했구나. 샬롯이 잘하는구나. 자 안전한 곳으로. 아 뭐야 뭐야. Oh no! 누가 나도 이뤘어! 예!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Mm -hmm. 뭐야? 아무것도 아니야? 네. Yeah. 깜짝아, 우리가 나는 우리한테 먹힐 줄 알았어. Global Break News. 이건 뭐야? It's Noob. <웃음> noob? 어 <웃음> uh -huh. 아, 뭐야? 고양이가 떨어진다. <웃음> 강아지. <웃음> 그 dog. 귀여워 강아지 가 멍멍이 와 귀엽다 오. 오케이 오. 아우 노! No. <웃음> 뭐야 시간이 엄청 뭐야 이거 누구야 나 엄청 커졌어 작은 나 아니고 나 엄청 커졌어 샬롯만 왜안 커져? 샬롯! 조그만 샬롯을 발바지겠어 끙끙끙끙끙 끙끙 스킥얼스킥얼스킥 어디로 가야돼? 어디로 가야돼? 어떻게 어디로 가 샬롯? 아 무서워 범범범범범범 bum bum 탄탄탄아하하하빠 go n t o of the statue. 오, over here. 다 at the corner. at the corner. 왔어, 왔어, 왔어, 왔어. 나 여기 못 올라가. 어, 왔어 어쨌든. 어오 오비 오비 오비 오비, 오비, no, 오비. 아 no. 아빠, you have to step on this to get. 아빠, you have to step on, on t 여우쟁이. 아, 야! 이거 닌자머어잖아 <웃음> <웃음> 아, 이거 재밌는데? 에헤이 Hey! Hey! Hey! Hey! 아 e 다아 e 아아 e y 아 e y Hey! Hey! Hey! Hey! Hey! Hey! h 실수를 하다니. 10초 남았어. 오 왔어. 예. 야서 포기 역시 포기하지 않으면 돼, 그렇지? Mm -hmm. Don't give up. 어? 진짜 하늘은 천국에 온것 같다 여기 그치? 와... 아 이거봐 안돼! 아, 네. 피해! 유니콘! 무지개 무지개 똥유니콘 무지개 똥 유니콘! 여러분 비디오가 즐거웠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하지 않으셨으면 구독해주세요 자 아빠, 그럼 아빠, 다음 비디오에서 봐요. Bye. 아빠, wait a minute. Don't don't wait a minute. Okay. o k g o o 다음에 또 해. I s yeah. 아빠, let me first do this tsunami thingy. 이거 뭔데? 쓰나미! 쓰나미, 쓰나미! 쓰나미, 이거 계속하면 우리 언제 그만둬